원투 원,둑! 다람걸 올라갈 수 있어! <웃음> 야, 목이! 목이 아니야, 목이 안 무서워! 이무서 <웃음> 일어서 올라가, 아르서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! 이상한 목러봐봐 그거, 안 들어오고 데뭐 야! 여기 사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없어! 잡아당겨 잡아당겨 삼삼 어, 먼저 쭉 걸어가 어차피, 어, 에이, 아, 그렇게 뒤로 오는거야 뒤로 뒤로 바로 응. 음, 할수 있어 그래야 쩔 먹지 이렇게, 이렇게. 니 발로 발로 내려 그렇지 그렇게 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, 괜찮아 그래. 보리는 보이는 보이는 뭐야? 우리 아니, 뭐 진짜 설다. 올라가. 자, <웃음> 오도오도오도리 <목소리> 어, 어, <목소리> 어, 어, 어, 어, 때문에 우리 속도가 엄청 늘어지네 아니 우리 엄청 빨리 갔었텐데맞 뭐가 맞아 응,